퇴사사에 혹시 해 주실 말씀 행복해라 이 새끼야 <웃음> 행복한 게 최고다 행복하겠습니다 어디 가든 행복한 준이가 되길 바라어 감사해요 오늘 이제 퇴사하기 하루 전날이고요 퇴직금? 네 퇴직금 신청이랑 노트북 같은 거 반납하려고 지금 본사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십시오. 갈게요. 뭐 많이 봅시다. 아, 좋습니다. <웃음> 더 많이 벌어요. 네, 더 많이 벌어서 저 다시 놀러 올게요. 못 벌면 오지 마요. 봉섬윤 <웃음> 선생님 먼저 네. 가볼게요. 네. 먼저 갑니다. <웃음> 짜증나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<웃음> 그래서 짜증나. 아 어, 되게 체중같아서요 방금. 네? <웃음> 왜 그래, 바보야. <웃음> 우린 뭐 어쩌면 나중에 도만날거니까 그렇죠 파이팅 그동안 재밌었어요 방송님랴기 다는 또 크리에이터 임파님이 와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그 뭐라 그래 <웃음> 마지막 크리에이터입니다 <웃음> <웃음> 제제당마지지크크 i 이터 안녕하세요. e Majibak. I'm the m a 아 근데 보자마자 마지막이 a <웃음> j i 너무 <웃음> 이게. <웃음>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the Majibak. 니다 the Majibak. I'm t 이거 선물이 되어있어요 내거야네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? 정민님 선물 야왜 이렇게 그어 별거 아니에요 야, 왜 그랬어? 아, 아... 그냥... 핸드크림이 핸드크림, 핸드크림. 아우 고마아아니다 많이 며칠 됐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방송용이야? 네 <웃음> 어, 좋겠다 내일 아침 몇 시간 할 거니? 내일요? 아침은 없지 않을까요? 아 12시 넘어서 시도고. <웃음> 마음... 저 1년 동안 잘 했나요? 아니요 못했어요. 못했어요. <웃음> 그러니까 나가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, 역시 빡센 선배들. <웃음> 어쨌든 감사했습니다. 못했으면 이런 것 보고 멘트 안해주 그렇죠. 더 인정. 안 걸었어. 난도 안 걸었을까? <웃음> 어, <맘도> 안걸시는 <웃음> 아, <그러신> 거예요? <웃음> 네, 저 저의 제가 1년 동안 잘 했는지 평가 평가 타임. MG 세드로서 어땠는지. 요즘 20대 말 들어요.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태자 부이러뭐요 매니저님. 저희 <웃음> 떠납니다 이제. 안녕. <웃음> <웃음> 어 너무 뿌란 <프랑스> 거 아니에요? 5초도 아 해요. 1초만에 끝났어. 축하 축하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<웃음> 인공 눈물 있어요. 인공 눈물? 봐요. <웃음> 보실래요? 아, 눈물, 눈물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. 제가 들어갈게요. 진짜 미네지. 진짜 유튜브 대박나 봐. 아또저 때문에 또 눈물까지 흘려주시고 진짜 매니저님.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본부의 보배 <웃음> 가장 아, 어디서든 처음 들어보는데? 잘할 거라 생각하고 항상 네. 널 지켜볼게 네 알겠습니다 잊고 네. 네. 있어요 <웃음> 아, 셀링 포인트가 됐어요 안녕 <웃음> <웃음> 준잘가저 <맞아요>. <웃음> 네. 떠나 보겠습니다 <웃음> 이만 축하해요. 네 축하해야 되나?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고생했 네.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고생 많았어요 네 가볼게요 매니저님 내일 출근 안 해도 됩니까? 야, 9시 반까지 와. 와, 진짜 갈게요 이제.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응, 슈니가 간다. 네, 저 와. 돌아가 보겠습니다. 네, 유튜브로 안부 전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와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를 뭐야? 이렇게 맞이해 <웃음> 주셔가지고. <웃음> <웃음> <야, 갑자기? 웃음> 갈게요. <웃음> 어 메리 선님 <매니저님> 오셨네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 다음에 기회되면 또 놀러 올게요. 네네 화이팅하세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 어쨌든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어, 행복합니다 어, 지금 이게 플시가 커져가지고 네. 지금 소감을 듣고 싶어서 행복합니까? 네다고맙니다 I w a n feel your heart a g a i n s t my c h a n 어그첫 출근 영상 브이로그를 올린 지가 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네 보신 것처럼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제 뭐 추석. 겸사겸사해서 집에 내려와서 좀 쉬고 있고요 영상을 이제 못 올린지가 한 달이 넘었죠 네,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 편집을 언제 했는지도 지금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카메라도 지금 어색해가지고 제가 세팅하느라 한참 걸렸거든요 하여튼 네, 퇴사 준비로 좀 바빴습니다 네,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제가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된첫 네, 회사고 정말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고 진짜 좋은 경험을 했어요 어, 사실 일적으로 어떤 걸 배운 것보다 사실 더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좋아하는 일 제가 사랑하는 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할때 정말 즐거운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민을 살면서 정말 많이 안했다는 라걸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1년 동안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다른 길을 좀 선택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회사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진짜 별짓 다 했거든요 뭐 일기도 쓰고 왜 일하는가 이런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? 네.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상 유지는 안 되겠다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겠다 해서 어,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막 퇴사를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또 하루 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것도 그냥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퇴사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고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일지 옳지 않은 선택일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부터 제가 한이 선택을 네. 옳게 만드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옳은 선택은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제가 지금 28이거든요 굉장히 뭐 젊고 저도 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리다고 생각하고 아직 뭐 도전해보고 더 경험할 게 많다 보니까 뭔가 너무 두려워하기 보다는 좀 내가 패기 있게 더 넓은 세상을 좀 경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네, 저의 인생의 2막이랄까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, 걱정되는 건 없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그동안 유튜브 영상 너무 못 올렸는데 네, 이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네, 여러분들께 또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진짜로 <웃음> 영상을 안 올렸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분들께 자주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시작하게 될이 한국타잔의 인생도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지금 이제 환절기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코가 맹맹해가지고 비염 때문에 좀 목소리가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고요. 일교차가 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Don't think just do 하십시오.